오늘은 UFO와 외계인, 마지막 때의 대미혹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언론을 통해서 UFO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UFO 또는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어 왔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는 이 일루미타이, 일루미나티의 타이일루미 외계인 어진더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외계인의 모습은 대체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지구와 인류에게 큰 애착을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선한 이미지, 또 지구를 공격하는 무자비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 악한 이미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 외계인, UFO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그 어,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의 비행 모습을 담은 동영상 3편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이죠. 2020년 4월 27일자 보도인데요. 해당 이 보도 영상에서 2017년, 2018년 사이에 한 민간기업에 의해 공개됐던 이 영상이 당시에는 진위 여부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 국방부가 이것이 진짜 동영상이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UFO가 일상적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올해 2021년 6월에도 미국 정부가 UFO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었죠. 미 정부는 어, 지구의 첨단 기술인지 대기현상인지 또는 외계의 존재인지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미확인 비행물체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체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심각한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 이 UFO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지 그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도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통 사람들은 UFO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UFO와 외계인은 사단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UFO도 사탄이 조작해내는 영적 가시와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타락한 천사들이 유전자 변형체의 육체로 나타나거나 오래전부터 사람과 섞여 살아온 랩틸리언, 그러니까 뱀족으로 보는 그런 견해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트랜스 휴먼으로,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들이다. 어떤 미래에서 온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견해는 어, 외계인과 UFO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UFO를 어떻게 보는가, 하프와 같은 기기가 작동할 때 어떤 플라즈마가 생성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블루빔 프로젝트, 그러니까 홀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이 만든 비밀 반중력 군사무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어, 이 외계인과 UFO가 사탄의 영적 존재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거와, 어,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번째 견해는 어떤 이 UFO가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계 6장과 우리가 이제 애녹서, 그리고 야살의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내필임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처소를 떠난 이들을 벌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희년서에도 보면 어, 야레세 시대에 의와 재판을 시행하고 사람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감시자라고 불리는 주님의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감시천사들이 인간과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와 재, 의의 와의 재판을 시행하고 사람들의 자녀를 가르쳐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이 어, 야사렛 책에도 보면요.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남편들로부터 폭력으로 그들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역시 감시천사들 통치천사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에녹사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따난 천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녹 1세에 보면 70세대 동안 감금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 70세대 동안 감금되는 그들,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어, 70세대라고 하면요. 우리가, 우리가 보통 우리의 횟수를 어한 세대를 70년에서 80년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4900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900년 그러니까 약 5000년 정도 라는 걸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 5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감금돼서 잠시 일시 동안 풀려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1918년에 알리스터 클로울리, 이 클로울리라는 사람은요. 오컬트 신비주의자고요. 그리고 어떤 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교의 교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말이티란 워킹이라는 마법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포털을 열고 렘이라고 불리는 마귀를 불러들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클로올리는요그 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지금 보시는 이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 이 초상화의 모습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납치되었다 봤다라는 그 그레이 모습 이런 외계인의 모습과 무척이나 닮지 않았나요? 참 많이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제 외계인들을 그리라고 하면 뭐 그레이 또 랩틸리언 뭐 오리온 볼렌지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이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제트추진연구소를 설립한 로켓연료과학자 잭 파이슨과 사이언톨리지 과학종교학을 창시한 론 허버드가 1946년 3월 바빌론 워킹이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 바로 이것도 역시 포터를 여는 거예요. 피의 희생제와 의식들로 포터를 개방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 시, 클라우올리가그 포터를 여린 시기, 그리고 또이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연구소에서 일한 잭 파이슨과 론 허버드가 같이 포털을 개방하는 이 실험이 있었던 이 시기가 사실은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UFO가 목격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라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전 그 야레세 시대부터 하면 4,900년의 시기와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계인들 그러니까 UFO로 보이는 이 현상들은 이 포털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나온 그런 어떤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외계인이나 UFO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근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어 하프가 이렇게 발생할 때요. 어떤 플라즈마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멀리서 보면 어떤 UFO 그러니까 미확인 물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런 것들로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홀로그램으로 만든 어떤 가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 이제 무기들이 사람들이 이제 UFO라고 생각했던 어떤 삼각형 모양의 그런 비행 물체들이 사실은 실제로 미국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실험 성공했던 군사 무기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대중에게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멀리서 보면 지상에서 보면 정말 미확인 물체, UFO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UFO를 하면 전부 다, 다 동그란 비행 접시 모양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정말 SF 영화 속에나 등장했을 법한 어떤 비행접시 모양. 이것도 사실은 이란에서 이미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나치 시절에 이미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1950년에 이 비행접시 모양의 비행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미 공군에서 이렇게 발표한 어떤 이 아보리, 아브로카라는 동그란 비행, 동그란 비행선이에요. 그럼 이제 정말 어떤 무기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홀로그램, 블루밍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기술도 무진,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광학 분야에 여러가지 장르가 있지만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홀로그램 영상 기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영상 기술이 최초 대중 매체에서 공개된 것은 70년대 스타워즈라는 영화였습니다. 어, 주인공 중에 하나인 레이아 공주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마치 옆에 있듯이 말하는 장면을 이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때 이제 홀로그램이 영화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프로젝트 부엉이 시야로 이름 붙여진 이 눈의 착각에 의한 마인드 컨트롤 심리전이 이미 전쟁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에 이 미국의 팬덤 도깨비가 투입이 됐는데요. 이때 이제 호치민을 공격할 때 특수 홀레그룸 장치를 이용해서 비행기 근처에 여러 대의 가짜 팬덤기 형상을 만들어서 이 베트남 군이 막 공중에 대고 계속해서 고사포를 써갖고 자신들의 무기를 소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1991년 그 사막의 폭풍 그러니까 걸프전이죠. 이 사막의 폭풍 작전에 들어갔던 연합군이 이라크의 방공망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미군에게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방공망을 교련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레이더에안 걸리고 무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다그 정찰기 3대를 바그다드의 상공에 배치한 이 미군은요. 그때부터 수십여대의 비행기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바그다드의 어두운 상공에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목격한 이라크 수도방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어떤 미국 측이 새로운 전술로 레이다를 교란시키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밤하늘에 그물같이 대공포를 퍼붓게 됩니다. 하지만 집중 사격에도 한 대도 격추되지 않죠. 당연하죠. 홀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겨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이라크군이 레이다에 잡히지 않는, 잡히는 전투기만 공격을 하는데 그 후로 실제 레이다에 잡히지 않는 밤하늘의 육안으로 확인된 어떤 괴 형상의 F117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비행기의 그 폭격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수의 그 이라크 군인들이 극도의 초조함을 보이다가 탈영되고 전원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홀로그램이 무기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의 대상이나 자신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인물 혹은 물체가 갑자기 하늘에 딱 출현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 정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떤 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현상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예수님의 영상이라든지 마리아의 모습이라든지 뭐마호메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하늘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루미나티의 블루밍 프로젝트의 대기권 박 인공위성에서 써올린 홀로그램과 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뿌린 구름 그러니까 캠트레일을 이용한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홀로그램을 통해서 뉴에이지 종교를 위해 초자연적인 형태의 거대한 우주수를 사람들에게 직접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신세계 질서의 근간이 된 어떤 뉴 월드 종교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이렇게 발현한다거나 마리아가 나타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2008년 4월 미국 레이크랜드 상공에도 십자가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레이크랜드 에서는 타드벤틀리 목사가 집회 중이었는데요 당시 타드벤틀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인데 신비한 성령의 기적이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 과학자 밀리언 플랭클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십자가는요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만든 3차원 형상인 바로 홀로그램이라는게 밝혀졌고요 당시 조사에 따르면 레이크랜드 상공에 나타난 이 홀로그램 십자가가, 어, 당시 집회를 인도했던 토드 벤틀리가 만든 것으로, 토드 벤틀리 목사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 사실 놀라울 것도 없죠. 우리 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는 어떤 프리메이슨이 어떤 계속해서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캐나다 소재의 인터내셔널 프리프레스에서 제공한 자료의, 자료를 보면요. 1994년 블루빈 프로젝트를 연구하던 서지 모나스트와 또 다른 저널리스트가 수주일 내에 똑같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유사 심장마비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유사 심장마비는 블루빈 프로젝트에 의한 고의적인 죽음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서지가 요 캐나다 안에 있었고 다른 캐나다 저널리스트는 그때 아일랜드를 방문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서지가 죽기 전날 친구 로드 로이스 박사한테 어, 밖에 나갔을 때 파란 진주 빛의 형광색이 반짝였고 그 파란 빛이 30분간 계곡에 덮였다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빛이 바로 유사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블루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인 무기로도 사용되어 질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이런 블루빔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요. 어떤 그들은 이런 세계정부, 그러니까 NWO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종교들을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확한 지점의 지진과 해일, 우박,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로 보이는 재난을 발생시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의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을 셋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차원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종교와 관련된 거대한 우주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세 번째, 염력을 이용한 두 방향 통신을 사용해서 자신의 신이 자신에게 이야기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눈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여지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그 하늘에 보여지는데 그 형상이 저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어떤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오멧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마오멧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전자수단을 이용해서 우주의 초자연적인 발현에 관여, 관한 것으로 세계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계인 침략이 다가오고 있다고 인류를 믿게 만들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하고요. 이 외계인 침략이 거짓심이 판명되게 되면 또 유엔에서는 핵무기를 발사한 국가들에게 핵무장 해제를 시키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휴거를 은폐하게, 은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새 질서, 새 평화를 수립할 수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게 만들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어, 정당화시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New World Order, 이 신세계 질서에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무지개 계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스천 자녀 계층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희생재물이 되고요. 강압에 의해서 뭐 어떤 음란을 음란의 노예로 전락시킬 그런, 그런 어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료실험용 계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마약과 새로운 의술 그러니까 생체 실험을 하는 계층이고요. 세 번째 계층은 국제조직 세포기부센터용 계층입니다. 이세 번째 계층에 포함된 사람들은 건강한 수험자, 수감자들로요. 조직세포들을 떼거나 어떤 우리의 어떤 장기를 떼어서 어떤 생체 상태로 보관시키고 의료용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계층은 모든 지하 노동자 계층이고요. 다섯 번째 계층은 미확인 수감자 계층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국제 TV 프로그램에서 뉴우치고 단일정부에 대한 미덕이 온 인류의 어떤 이익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교육센터에서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국제집행센터 계층이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치해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이제 리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의 계급으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무지개 계급이라고 이들은 이것을 부르는데요. 이 명칭은요. 무지개가 어떤 오커들적으로 사탄의 제국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세계에 파라다이스 세계라는 것을 계획한 것 파라다이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들의 기본 어젠다인 거죠. 작년 말에 이제 이미 제이그 고인이 된 뮤직 아티스트들의 음성과 모습을 AI가 이제 음성 복원하고요. 페이스 에디팅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서 복원한 뒤에 새롭게 신곡을 발표하고 무대를 꾸미는 엠넷의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이 AI 음악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은 12년 전에 거북이라는 남녀 혼성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리더 터틀맨이었는데요 이때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구현해서 신곡을 발표합니다. 또올 2월에는요 MBC가 휴면 다큐 너를 만났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시 AI를 이용한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엄마가 죽은 딸과 상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AI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을 되살려내는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을 한 거예요. AI의 어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어, 보여지는 존재가 진짜 가상인지 현실인지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앞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 일본에서 이제 이거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은 어떤 3d 홀로그램 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도로에 이렇게 고래가 달리는 것처럼 보여지 잖아요 이거 진짜 그냥 거리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3d 홀로그램 이것이 엄청 여러분 어 놀랍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그 3d 홀로그램 동물원이 이미 일본에 있고요홀그 홀로그램으로 동물들을 직접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 동물이 나타나서요 사람들이 그것을 막 만져보고 실제고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의 동물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3D 홀로그램까지 발전을 했으니까 지금 홀로그램의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시만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동영상은 어떤 10층 높이의 거의 그러니까 자이언트 형상으로 세워지는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홍보영상인데요. 현재 피닉스에 이것이 세워지고 있고요. 세계 어, 21개 도시에 올해 말까지 세워질 예정으로 거인 형상은 머리와 팔들을팔들이 이렇게 인제시수 있고 말도 하 f 노래도 하는 거 아니야? 래를 c e l e b r a a t 하면인들과 i n v e n t 들 그리고 e n t 들의레티로변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관광객 자이의 세티 등을 s h o u l e 라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 어 이것은 The 이제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면서 이 영광의 축제에 여러분이 동참하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World's 거대한 영적 미혹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노아의 시대에 나타났던 거인 그러니까 네피림을 연상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네피림의 It's 이미지를 세뇌시키는 거대한 미혹이 현실로 나타나고 A place to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아이디어와 테크노, 테크놀리지의 수준이라면 어떤 타락한 천사들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짐승의 형상을 숭가하게 되는 단계까지 발전될 것으로 보수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자세하게 듣지 못해봤겠지만 이 호공을 경호의 선전 공부가 무척 소름을 돋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거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거인을 각성시스티시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문구는 인류의 조상이 사탄에게 기만될 때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거짓에 속아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죄의 노예로운 타락을 키고 여전히 똑같은 이런 기만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자세하게 못보셨겠지만 음. 이 영상의 풀영상을 보시면 3분 40초 정도의 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의 빛과 함께 백마를탄 작은 이미지가 감추어 있는 것을 찾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암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거인 예필림을 세대시키는 걸 보면 진짜 때가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거대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루미나티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여기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면은 어떤 외계인 납치 뭐 비행접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조작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이들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UFO 또는 어떤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헐리웃의 우 단골 소재였는데요 1982년 세계 영화와 흥행 역사를 뒤흔들어 버리는 1980년대 이 스펠버그의 영화 E.T 는 외계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외계인을 인간과 친밀한 존재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E.T 였는데요 영화에서 E.T 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마국간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지구에서 생활하는 동안 죽은 꽃을 살리고 아픈 환자를 능력으로 치유합니다 나중에는 실험 대상으로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부활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아닌가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죠 지금 세상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유전자 코드 지도를 완성을 했고요 생명공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제 인간 탄생을 주장해서 파문을 던진 그소동의 중심에 라알리암 모브먼트 라는 진화론과 ufo 외계인 신봉의 중심에 서 있는 종교가 있는데요 이미 한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et 영화를 감독한 스필버그가 바로 이어 라알리안 무브먼트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축복을 상징하는 심볼 v 를 제목으로 하는 TV 드라마 V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1984년 첫 방영 당시 인간의 외모로 위장한 파충류 그러니까 랩틸리언 외계인의 침공이란 설정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인데요. 여주인공의 이름은 다이아나로 여신의 이름과 똑같고요 외계인들이 자신의 지구 사회와 통합시키면서 결국 지구를 지배하려는 어떤 파충류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과 유사한 상황도 또 나오는데요 팬데믹을 일으켜서 백신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킴으로써 인간을 파충류 그러니까 랩틸리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들의 어젠다를 노출 했고요 출입문에 또 빨간색으로 부위를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출애국기 12장이죠 6월절 사건을 흉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인간의 구원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1997년 컨택트 이 창문학자 겸 과학저술가 칼세이건의 유일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칼세이거는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이기도 하죠. 영화에서 여주인공 조디 포스터가 과학이야말로 진리 추구의 해답이거나 거대하고 거대한 우주에 오직 지구 생명체만 존재한다는 건 공간낭비다 라는 이런 신념을 지는, 지니고 있는 여주인공입니다. 이 신념은 지구 아닌 우주에 인간 아닌 생명체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긍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고요. 그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나 메시지를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몇년 동안 계속해서 그 신호를 추적하다가 결국은 이 외계와 접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룬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외계 생명체에 통신을 하거나 소통하는 설정이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주의자들은 지구가 현재 전쟁, 질병, 뭐 황폐화되면서 대체 에너지가 부족하고 앞으로 인구 문제와 환경 파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 더잘 사는 지구가 아닌 어떤 비관적인 상태로 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2050년이 되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는 다 사람이 살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우주의 존재나 외계인들이 혹시 이런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첨단 과학을 하고 있는 나사나 이런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에서 이런 외계 생명체와 계속해서 통신하려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시그널을 받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정말 미 연방정부나 그 외에 많은 재단들이 막대한 연구 비용을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며 외계 생명체 신호를 잡기 위해서 500만명이 컴퓨터를 내주고 IT 가부들이 지갑을 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연구소의 그 세스 쇼스텍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15년 안에 외계 신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속도로 보면, 기술 속도로 보면 2030년이나 35년쯤에 외계 신호를 발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인터뷰하면서 외계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이 세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인간만 봐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의 모습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보다 지적인 생명체라면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도록 스스로 개조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극한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지적종재라면 인공지능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장착한 작은 기계의 모습이 바로 어 외계인이라는 거죠. 기계가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중 문화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외계 생명 기원설과 예수님이 외계인이라는 설, 이런 것들이, 어, 일루미나티 외계인 어젠드의 단면인데요. 외계 생명 기원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선언을 완전히 뒤집어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외계인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의 사역을 모두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그리스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점점 더진리대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이렇게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런 이야기들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계에서 1902년 이후로 태양계 밖에 진보적 외계 문명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영화 산업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해왔는데요. 어, 다윈의 무신론에 기반을 둔 진화는 우리는 유일한 것에서 우리는 혼자만이 아니다라, 아니다로 사탄의 어젠더를 대대적으로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프리메테오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나타났는데요. 프리메테오스라는 영화는 인류의 기원을 외계 생명체에서 찾는 탐사 영화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2012년에 개봉됐을 때이 영화는 성경의 창세기 개념에 대한 진화에 직접적인 공격으로 외계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대체합니다. 또 영화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 다윗은 인간을 창조한 외계인을 죽이고요. 인간을 실험체로 사용해서 또 다른 외계 종족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외계의 생물체로부터 기원되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로봇과 트랜스 진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어젠다를 담고 있는 영화기는 이렇게 이제 외계가 지구 생명의 근원이고 그들이 멸망해 가는 지구의 구세주라는 식의 메시지를 꾸준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영화 노잉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인 외계인들이 멸망하는 지구에서 인간의 씨를 선별해서 새로운 행성에 데려다 준다라는 이야기로 지구에도 이런 방식으로 아담과 이브가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남자 아이, 그러니까 두 명의, 그러니까 각각 남녀 아이죠? 두 명의 아이가 선택돼서 외계인들에 의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으로 가게 되는데요. 성경 속 에덴 동산의 시작도 이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마지막 외계인들은 새로운 에덴에서 아이들에게 토끼 한 마리씩을 주고 사라지게 되는데요. 외계인들이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 토끼를 주고 갔을까요? 토끼는 모나크 프로그램 중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의 토끼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계인에 의해서 다른 차원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다. 이것은 신세계 질서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적 아젠다도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적그리스도적인 표현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제3의 존재라는 데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 오빌레비언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계화된 그에어리언의 모습은 거꾸로 된 피라미드와 붉은색의 눈, 전시아니죠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가져간 폭탄을 가지고 이것을 파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만 보면 아 이것은 이 영화는 일루미나티를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티 일루미나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이언톨리지의 사상을 안다면 이 영화가 넓은 의미에서 반 기독교적 메시지를 얼마나 가득 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파괴한 에얼리언은 사이언톨리지에서 말하는 악한 외계인 진우를 의미하고 있고요. 진우는 7500만 년 전에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우주에서 지구로 찾아와서 인류의 문명의 기원이 되었지만 함께 온 동료들을 화산 속에 집어넣어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때 죽어서 육신을 잃어버린 외계인들이 이 땅에서 태탄으로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서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사이언톨리지에서는 어, 가리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태탄들이 떠나왔던 외계 행성에서 다시 찾아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데요. 이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탐크루즈 이 사이언톨리지의 신도로 유명하고요 이탕크로즈 뿐만이 아니라 제니퍼 로페즈, 존 트래블타, 루일 스미스도 역시 신을 외계인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이언톨리지 신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매트릭스인데요 매트릭스는 기계에 의해 인간이 양육되는 22세기 만을 배경으로 컴퓨터가 지배하는 가상세계, 그러니까 헉슬리가 묘사했던 멋진 신세계 같은 그런 세계인데요. 그런 가상세계와 그와 맞서 싸우려는 인간의 대결을 그린 영화입니다.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인공자궁에 갇혀서 AI의 생명연장에너지로 사용되어지고 뇌세포의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입력당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피어스하고요. 그리고 누브간네살 전사들은 한 컴퓨터 회사의 평범한 직원인 앤더슨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데요 앤더슨 이 앤더슨의 아이디는 네오입니다 N-E-O죠 이 N-E-O는 뒤로 재배열하면 원이죠 그래서 더원 구세주 어떤 신기원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피어스와 어떤 트리니티 그리고 스미스 요원들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 이 앤더슨을 이 모비어스가 국적으로 구하게 되고요. 이 앤더슨은 이 세상은 이제 허상의 매트릭스 세계고 또 다른 진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앤더슨이 이 주인공이 이 매트릭스와의 싸움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 더욱더 점점 강해지고 자신이 더 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이 네오 네오가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스미스와의 결투에서 결국 네오가 사망하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엄청난 초능력을 수요하게 되는데요. 날아오는 막 총알도 피하고 공중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심지어 스미스의 그 몸속에 들어가서 스미스를 폭파시키는데요. 결국 네오는 스미스에게 복제, 그러니까 희생당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인류와 기계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죽은 네오가 십자가 모양으로 두 손을 뻗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모습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 영화가 마치 기독교 사상가를 배경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매트릭스 내에 깨달은 자들은 일루미나티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등장하는 네오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이, 배경, 이 영화의 배경음악은요 사탄 숭배자인 안티 기독교인 마릴린 랜슨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상이 실험실이자 감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화 더 시그널입니다. MIT 동기이자 해커이기도 한 친구 닉과 조나는 닉이 이사가는 여자친구 헤일리를 데려다주는 중에 과거 이제 MIT를 해킹했던 노메드가 헤일리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메일이 도착하는데요. 메일을 보낸 자는 바로 노메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IP 주소를 주소로 이 노매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은 이제 정신을 잃게 돼요. 그리고 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 외계인과 접촉한 인간을 실험하는 정부의 어느 기관에갇혀서 계속 테스팅을 당합니다. 기관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닉은 자신의 다리에 기계가 부착된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데요. 닉은 기관에서 나오는데 성공하는데 바깥 마을도 정부의 실험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 네이먼은 네이먼은 여기서 이제 그 정부의 요원인 네이먼은 닉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바로 해커로 위장해서 이들을 유인한 게노메드 자신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먼의 뒤통수를 보는 순간 또그 정체가 밝혀지죠. 얼굴만 피부를 씌워놓은 외계인, 그러니까 지나든 외계의 트랜스 휴먼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데요. 닉이 이것을 보고 이제 분노하면서 막 벗어나기 위해서 막 자신의 그 새로운 로봇 다리를 이용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 어떤 투명한 벽에 딱 부딪히게 되고 벽이 깨지는데요. 여러분 마치 트루먼 쇼처럼요. 트루먼 쇼처럼 이렇게 딱 벽이 깨지는데 영화에서 닉이 본 바깥세상은 우주입니다. 그리고 닉과 그들이 있던 공간은 바로 우주위에 떠있는 외계인의 비행선 안의 세계였는데요. 결국 정부의 실험실에 갇혀있는 줄 알았던 주인공 닉과 조나와 헤일리는 정부의 실험실이 아닌 정부의 그 실험실로 위장한 외계인의 비행선 안 실험실에 갇혀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진화된 이제 트랜스 휴먼 로봇 외계인의 이름이 데이먼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먼은 독일의 사전에 보면, 네몬,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중간자, 그리고 기독교적인 악마, 마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신, 반인적인 존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디몬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헬라우라는 네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닉을 시그널로 꼬신 이 노메드와 동일인물인 네이먼은 에덴에서,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사탄 대문을 의미하는 존재인 거죠. 사탄은 예수님이 신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면서 인간의 중간자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또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실험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궁창,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깨 깨부시고 나가는 데 우주였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영화를 통해서 이들은 다시 한번 지구가 어떤 플랫어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인간성을 잃어야 한다면 살아남은 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죠. 영화 타이탄이라는 영화에서요. 지구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인구의 증가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은 고갈되어서 멸망이 예견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의 가장 큰 달인 타이탄으로 진화된 인간을 보내서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결정하고요. 극한 조건에서도 생존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선발하고 인류의 DNA를 조작 생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화 단계에서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고요. 유일하게 성공한 주인공 닉은 신체가 완전히 변화해서 인간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되게 됩니다. 이 영화의 그 베이스에는 인간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젠다가 깔려있는데요. 트랜스 휴먼에 대한 진화, 일루미나티의 환경과 인구 감소 어젠더를 이 영화는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비록 육체이지만 우리의 육체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요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냉전의 한가운데서 던졌던 유명한 질문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요 재임 당시였던 1987년 9월 21일 유엔에서 외계인의 침공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는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척이나 황당하게 들렸던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2014년에 빌 클린턴 역시 한쇼에 출연해서 외계인 침공에 대해서 이것이 분열의 길을 가고 있는 세계를 하나 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언젠가 외계인이 방문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오바마도요.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새로운 종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2021년 6월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에 개봉되고 있는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외계인의 침공과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인류를 하나되게 만든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인 어떤 지구 침공 영화는 인디펜던스 데이일 것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의 그 외계인들은 자신들이 몰고 온 우주선의 어마어마한 크기로도 영화 속에서나 뭐 밖에서서나 모든 지구인들을 경악시켰는데요. 이들은 외계인 침공을 가장하고 인류에게 두려운 문제들을 자꾸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류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들고 자신들이 해결해 준다고 라 항상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에너지를 어 끝까지 뺏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요 레이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에요. 외계인의 침략이 있다면 지구인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세계 단일 정보가 실현되어진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영화는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인데요. 2019년에 발표한 영화로요. 파 프롬 홈입니다. 어떤 미래형 드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파이더맨을 돕는 듯한 인물 그어 미스테리오는 드론을 대거 동원해서 사람들 앞에서 거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의 착시 효과를 활용해서 마침 그 자신이 슈퍼맨처럼 날거나 거대한 괴물의 도시를 공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영상을 만들어내는, 드론, 영상을 만들어내는 드론은 각각 총기를 갖추고 있어서 어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죠. 첨단과학이 만들어낸 드론의 이중성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섬뜩한 장면은 수백대의 드론이 런던 브리지를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때로 몰려드는 그 드론의 공격에 스파이더맨조차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지금 어떤 우주쇼를 통해서 블루밍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이런 우주 생명체의 공격을 보여주고 그 뒤에서 드론으로 막 공격한다면 이것이 정말 실제인지 가상인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거짓 공격을 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을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이 계획된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 땅에 저크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세계 정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은요, 저들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 먼저 교회에 휴거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만일 휴거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발표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이라는 영화에서는 특별히 지구 상공에 많은 비행 접시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마구 공중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게 바로 휴거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휴거된 이후에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종 원인으로 UFO,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납치해 갔다라고 이렇게 미혹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런 외계인 공격에 대해서 NW, o 그러니까 신세계 정부는 당연스럽게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단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그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어 누가 보곤 21장 28자를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포스터에 지금 영화 이 포스터가 작아서 여러분이 잘안모이실 수도 있는데 이 포스터에 보면 Don't look up 이라고 써 있어요. 위를 보지 말라 이거죠. 사실은 이것도 어 성경의 말씀이 비춰서 이들이 어그 성경을 모독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법을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면요. 이것이 이제 휴거 카드예요. 그래서 영화의 테이프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 역사의 테이프가 다 되었다. 테이프 론 o 아웃이라고 되어있죠. 그런데 이 카드가 실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무엇이냐? 휴거가 일어났을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휴거 이후에 새로운 자신들의 그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 4월 18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UFO가 소를 납치했다 그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소의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FBI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UFO가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에서 농장에 젖소들을 납치한 뒤에 기괴한 실험을 해서 죽인 뒤 훼손된 시체를 벌였다는 라 문서를 공개하고 를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이 목장에서 여러 개 풀을 뜯던 젖소 무리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솟구치더니 빛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담은 그런 동영상인데요. 그 외신들의 그 보도에 따르면 이 FBI의 보고서는 1979년 1월에 그리핀 벨이라는 요원이 작성한 것으로요. 젖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농부들이 목격했고 사라진 소가 모두 8,000마리가 넘는다고 라 적혀있었다고 져라 합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실제 휴거를 흉내내고 있는 저크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과학실험이 지금도 진행되어 오고 있고 예전에도 진행되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학의 기술은 이미 이렇게 공중에서 어떤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선생님, 제가 이, 여기 이 기사에 지금 날짜가 안 나는데, 이게 지금 최근이에요. 2021년 트레일러 공개인데, 삼성전자가 이런, 어, 어떤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이제 홍보 영상이죠. 홍보 영상으로, 어떤 자신들의 그어 핸드폰을 갖다가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준비 잘 됐냐라고 묻자 이것에 이제 총괄 책임자가 완벽하다 한번 보겠냐 하자 하면서 이제 연구실 문을 딱 여는데 연구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외계인들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외계인 납치 고문서를 재미있게 풀어낸 영상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뭐그 기술력 수준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외계인이 선물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코믹하게 풀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들이 이제 이것을 마치 풍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뿐만이 아니에요 LG도 역시 이런 외계인을 갖다가 당연히 있다는 식의 그어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저 그리스도 세력들은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휴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빠르게 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정적 휴거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하는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죠. 곧 다가올 휴거를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UFO 등 외계인에 대한 미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통계에 의하면 UFO에 빠져든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단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전직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요한 UFO 단체가 지난 10년 사이에 100배로 신도가 증가하는 힘을 보여주었고요. 이 UFO 단체의 70% 이상이 대졸자라는 사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UFO는 진화론과 자연주의, 과학우상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유에이지 등과 맞물려서 기존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와 위협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 왜 이런 이 외계인 어젠다를 뭐 대중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죠. 첫 번째, 인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 아닌 외계의 존재로 인식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앞으로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묘사된 외계인의 모습이 어떤 잔인한 심략자의 모습도 인류를 사랑하고 돕는 선한 이미지가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휴거 사건과 연관해서 어떤 전파하는 외계인의 모습은 잔인한 침략자고요. 그리고 또적 그리스도와 연관한 외계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초인적인 존재, 인간을 돕는 존재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계인의 세 번째는 요또 외계인이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세계를 통합하고 짐승의 나라 n w 그러니까 신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의 생존이 AI 그리고 유전자 변형 등 새로운 신인류에 있다고 라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이 아닌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에 짐승의 백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휴거 사건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두 짐승으로 인해서 짐승의 정보가 완성되고 단일 종교가 선포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체를 섬기는 루시퍼를 섬기는 신그리스도교에 모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경비하는 것을 강요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자신들이 짐승의 나라에 맞는 백성 그러니까 곧 짐승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대가로 생존할 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제국이 완성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짐승 국가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백성을 만들까요? 짐승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로 유일하게 구원이 약속된 인간이 아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 변형이나 이런 트랜스 휴머니즘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이 아니게 만드는 거죠 바로 짐승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번째 어떤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시켜서 어떤 재난과 경제공황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경제를 단일화 하고요또 UFO와 외계인 침략을 통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3대 요소가 있죠. 바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럼 짐승의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바로 짐승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 백성이죠. 짐승의 나라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짐승 나라, 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 영토는 지구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하고 싶으시고 어느 나라에 속해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짐승의 표에 대한 강요는 강해지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핍박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요 처음에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어나 이미 받았어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오는 어떤 주사가 짐승의 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떳떳해요.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기주의자라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오히려 호동치고 야단치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이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핍박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핍박과 환란을 이겨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엄청난 미혹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호심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혹에 대해서 분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거대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짐승의 시대 이 짐승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잠들면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하면 택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슬기로운 그런 처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두 번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상한자가 되어서 짐승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하라입니다. 여러분, 피하라?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다른 도시로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 성읍의 이 도시의 박해가 강해지면 다른 도시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로 가면 내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 다른 도시로 왜, 가, 왜 가야 돼? 거기 가면 어떻게 살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그곳에, 박해가 심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그 자는 미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피아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퓨고입니다. 영어로는 fully 또는 escap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망치다, 탈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피하고 도망치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박해죠. 이 박해라는 헬라우 단어는요. 디오코로 박해하다, 사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사냥과 박해에서 싸우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서 피하라고 필사적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대적은 헬라어로 안디스테미로 목숨 걸고 저항하다는 그리스 군사 용어입니다. 결국 짐승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참되어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도망하다는 단어도요. 역시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라는 단어 헬라우 퓨거가 사용됐습니다. 성도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정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이런 저희를 피해서 도망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란의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디모데오서 3장 1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박해와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꽃길이라면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너무나 잘린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핍박을 받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삶의 고난과 사람들의 비난과 짐승에게 경비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그 고문과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게시록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승배자들처럼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경건함으로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만 복정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환란의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함으로써 의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오실 야슈아 마슈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